알았어. 이제 올라가. 응? <웃음> 안녕히 주무세요. 야, 응. 테리. 테리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네. 소아가 뭔지 알아? <웃음> 소아는 저번에도 그 주제로 응. 얘기하셨는데. 아, 또 할래, 또 할래. 네네. 보이죠? 어. 응, 혜리는 좋이니까 <웃음> 하얀색 싫어요. 하얀색 벌리지나요 어? 하얀색 별로 애들이라요? 별로라고? 하얀색? 네. <웃음> 핑크색이랑 보다색 좋아하는데. 알았어. 보다색. 어, 맞아. 근데 파란색도 <웃음> 좋아한다고 했는데. 맞아. 그런데 검은색이나 하얀색은 안 좋아해. 아 <웃음> 맞아 맞아. 초록색은 좋아해. 초록색 좋아해? 아 <웃음> 어. 그렇구나. <웃음> 친구들아 수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? 몰라요. 수화가 나오면서 내려가. 음. 그런데 에, 피가 음. 부러지거나 수화가 안 나오거나 그, 어, 하면 너무 아팠을 때 그래서 요리하면 안 돼. 음 그럼 음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린에 뼈가 부러져 어린암에 뼈가 부러진다고? 여리남에 응. 뼈가 아파, 단단해져 그런데 뼈뼈 응? 친구들은 이렇게, 부, 이렇게 붙여진대 아 청성사들이 붙여주신대 아 우리 네 몸을 소중하게 해줘야 돼. 응, 음, 소중하게. 아, 그구나 그러구나 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어, 다. 아. 근데 다 알아보지만 다 모두 뼈가 안 부러져. 친구들, 이제 다른 뼈 얘기해줄까? 응. 음. 뼈가 어떻게 부러진지 알아? 몰라. 부러져 친구들 알지? 봐봐 이렇게 해 뼈가 움직... 계단을 올리겠다 쇼! 쇼! 쇼! 쇼! 쇼! 이렇게 해준대 가만히 있으면 뼈가 안 움직인대 꿈깜하면은 아... 뼈가 흔들어져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준대 <웃음>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그래서 또랑또랑 우리 몸 상상, 우리 몸 상상, 우리 몸 또박또박 얘기해 주세요. 네. 유치원 친구들은 이제 학교 가쉬어서 유치원 갈때 자꾸 있는 나니까 이제 부독 버튼 눌러주고 알림 <웃음> 버튼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나 안 안녕. 안녕. 안녕. 잘 자요, 언니. 저아언니에요 <웃음> 언니가 오늘 뼈 다는데요, 유. 언니가 오늘 뭐 들려줄까요? 어, 재밌는, 어,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. 네. 더 크게요.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. 네. 잘 들렸어요 친구들 응? 유치한 친구들 잘잤나요네항생님말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들었어요 그러면 간식 안 먹었어요? 먹었어요? 먹었어요 밥안 먹었어요? 먹었어요? 먹었어요 세수 안 했어요? 세수했어요 우와 우리 친구들 똑똑하네요 친구들 네 이제 언니가 해주고, 어부 3, 4, 5, 1, 려 3, 게 5, 6, 7, 8, 옛날. 0 2 선 애션 o sensation. I'm 바 o s 라 레션 라 t 라 o 라하 m so s 션 n s a t 애 o 신다 m 요 o 자치 n s a t 요 o n 한 m so s e 요 못하세요 your man, panom, yag, soya cooky up, panom, panom, p a n a n o o m n o m p a o m p a o m o m o a r e a o m p p o o n o m the a n s p e p Happy o o h <웃음> 지금, 오늘, 토끼랑, 다람쥐 아빠랑, 토끼 엄마랑, 같이 생일 파티 했잖아요 아, 그런 내용이었어요? What? 엄청 썰어. 엄어 엄청 어 엄청 썰한입 먹어보자. 음, 맛있다. 그래서 애들이 가땡 먹었어요. 롬썰도 아부. 음? 와, 맛있다. 엄청 썰 이제 무슨 놀이를 진다고요? 네, 무슨 놀이야? 뭐, 여, 영화 놀이야. 영화 놀이야. 한글 놀야 아, 네 한글 놀이야. 오늘 마스크도 쓸 거야, 응. 마스크가사라졌어 어디 갔어요? 어디 갔어요? 어디가야가 집에니까요 왼손이야. 안 가요. 오른손이야. 맞아요. 아? 여기 있었어요. 아, 거기 있었구나. 한번더 있었어요 이건 응. 나만작 자주 꼬는 애기거였어요 어? 됐다 오늘 오늘 오늘 바스크 애기랑 언니, 엄마, 언니랑 써줄까? 이제 빨리 애기랑 기대해 줄게요 네. 슨 레슨 요런테요롯테이롯불 아주, 어, 어, 어, 알게, 어, 우리 동생아. 우리 동생아, 그러지 마. 어, 어, 언니가 있잖아. 해. 어, 야 가만히, 어, 청불석 뺄면 안 된대? 테리야, 테리야. 테리가 이어서 그런 거야. 아, 아 하지 마, 하지 마, 테리야.